선우의 영상일기. 1월 10일 영상일기. 일단 오늘은 안무 연습을 했다. 오늘은 그 내일 인기가요 랩밍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 안무 같은 거 배우면서 댄스를 이제 좀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요즘은 하고 있다. 확실히 근데, 올해 같은 그런 뭔가 그런 걸 하는 게좀더 리듬 같은 걸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댄스 실력이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멤버들 7명 막 끼리만 제 단체로 개인 연습해가지고 이제 막 리듬 연습하고 파운스 연습하고 막 아이솔레이션 연습하고 막 <웃음>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꾸준히 기초 기본기부터 이렇게 늘려야 확실히 다음 앨범 안무 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떤 안무를 할 때도라든지 더 좋게 안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기본을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해보니까. 물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힘든 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다들 한두 시간 넘게, 한 세, 세 시간 가까이 정도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사이가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확실히 이 앞머리를 자른 게 편하긴 해요. 편, 편한데, 음, 편한데, 살짝 뭔가, 확실히 자르고 나니까 순식간에 뭔가 어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어져가지고 되게 좋기도 한데 또한편으로또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막 귀여워 보여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머리카락이 뭐 언제든지 길을 수 있고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어서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차에서 올때 제가 위버스를 봤는데 되게 진짜 인증 분들께서 저한테 막 티오 선우 샵? #해시태그 막 티오 선우 해가지고 되게 많은 편지라든지 그런 거를 막 해주시더라고 요또 보니까 이제 막 어떤 분은 막제 그 이름으로 막 여우 막 입양했다고 그거 막 기부하는 그런 건데 막 여우도 입양하고 막달 조각인가 막 그런 거막 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뭔가 제가 솔직히 되게 저는 맨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막 밝은 에너지 되게 많이 드리고 싶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막상 엔진분들에게 전해줬을지 되게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매번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잘안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맨날 그런 거 편지라든지 막 팬미팅이나 그런 걸 하면은 되게 선호 때문에 되게 힘이 많이 나고, 맨날 이런 좋은 소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제 이름 제가 진짜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래도 제 이름으로 막 이런 좋은 뜻으로 막 활동도 해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오늘 내심 뿌듯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영상 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말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렇게 영상 이기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고, 뭔가, 좋은 에너지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선우가 되겠습니다. 내일 인기가요, 화이팅! 오늘, 이제 곧잘 거지만,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다, 선우야. 화이팅! 고맙다! 인니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